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은쌤 김경환 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쿠팡 정산에 대한 빡침을 같이 공감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쿠팡에서 판매 중이시라면 여러분들 모두 다 공감하실 정산 부분 느려도 너무 느리죠 로켓 배송은 발송하고 나서 약두달 정도 그리고 윈 같은 경우에는 주정산과 월정산으로 나뉘어 있어 가지고 하물며 계산하기도 힘든데 공제 금액이니 분쟁이니 다 더하면 한 84일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이 많이 나와도 문제고 매출이 적게 나와도 문제인 게 바로 이 쿠팡입니다. 이 쿠팡은 또잘 팔리기는 하니까 또 포기하기는 또 힘든데 그때 우리의 자금 회전을 도와주는 대출 아니 아니죠. 바로 선정산이라는 시스템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올라 라고 하는 서비스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업이 망할 때는 정말 작은 돈으로 망한다는 얘기가 있죠. 우리도 거래처에서 물건을 먼저 받고 나서 대금을 후불로 정산할 때가 더어있는데 주기는 대충 한월 말쯤 여러분들도 주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가지고 마켓에서 한 3천만 원의 매출이 났지만 두달 후에 정산이 되는데 고정비 그리고 직원의 월급 등등을 다 내고 나니까 회사 돈이 한 천만 원이 남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래처에는 천오백만 원을 다시 이렇게 돌려줘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럴 때 급하게 대출을 받거나 지인 찬스를 쓰거나 할수 있는데 이게 또 법인이면 이것도 사실 좀 복잡하고 어렵고 또 이율도 높아져 가지고 대출이 잘 나오지도 않고 뭐 별의별 복잡한 일들이 사실 돈에서 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때 딱 10일만 딱한 달이면 되는데 요렇게 잠고 내돈 묶어 놓은 요 마켓이 너무 아쉽고 야속하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러시 땡 캐시 뭐 이런 것도 쓰기도 아쉽고 또 엄마한테 엄마론 같은 것도 하기도 또 그렇고요. 근데 또 이런 대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신용도도 신경 쓰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뭔가 내 돈인데 그게 있는데 그것을 빨리 돌려받고 싶기만 하는 때라면 신용도에도 영향이 전혀 없고 단 10분만에 먼저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과연 어떨까요? 게다가 하루 이자가 0.04% 밖에 안 됩니다 약정기간도 없고 여러분들이 딱 필요한 며칠만 딱땡겼을수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받아야 되는 그돈 먼저 좀 받겠다 이 부분 당연히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상금 조회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선정산을 신청해가지고 돈을 지급 받는 데까지 가장 빠른 최단 시간으로는 한 10분 정도의 소요시간만 있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돈을 쑥 여러분 통장으로 급한 자금 팍 불을 끌수 있는 올라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화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화면에 열어놨는 곳은 바로 올라의 사이트의 메인 화면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생겼어요. 메인 화면에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리가 로그인 할수 있는 부분으로 선정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이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넣어주시면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바로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회원가입을 하면 30일간 수수료를 무료로 주고 있는 혜택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혹시 자금이 필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청 바로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무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막 땡겨 받을 수 있어요. 두달 후에 들어와야 되는 쿠팡의 돈, 내 정상금, 내돈 내가 좀더 빨리 받아볼 수 있는데 공짜야 하물며 너무 좋잖아요 30일 동안 혜택 있으니까 여러분 가입하시고요 또 재소개로 가입하면 뭐가 있죠 바로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 추천으로 가입하셨을 때 5,000원을 지급해 드리니까요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 가입하시고 제 추천인 코드 여기 댓글에 남겨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꼭 입력 받으셔 가지고 5,000원 혜택까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혜택은 계속 제 아이디 가입하실 때 써주시는 분들은 뭐 기간 없이 계속해서 이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지금 영상 언제 보신다 하더라도 입력하셔가지고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원 가입 버튼 딱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사업자 등록번호 쓰는 칸이 나오는데요 이곳에다가 여러분의 사업자 등록번호 써주시고 그리고 인증만 해주세요 그리고 비밀번호 쓰시고 대표자 정보와 사업자 정보 딱 입력해 주시면 바로 회원가입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이 완료되셨다면 메인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정산받을 사이트들의 아이디를 입력해 보시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의 돈을 꽉 잡아놓은 소셜커머스들부터 보이는데요. 하, 정말... 진정해야 되죠? 자, 잠깐 조회 전에 여러분들께 장점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온인은 최대 14개의 사이트를 통합 선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약정기간이 따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셀러들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느낌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조회만 해보셔도 신용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대출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매자 센터의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직접 조회를 해볼게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여러분들께서 입력을 해주시고 마켓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해주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철회되는 이 퍼센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먼저 사실 해봤는데, 1에서 10분 내로 조회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쿠팡에는 저는 조회를 눌러놓고, 다른 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쭉다 입력을 해가지고 하니까, 어, 끝나더라고요자 이제 제가 정산 받을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쿠팡 윙에서 정산 받을 금액 500만원이 조금 넘게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기만 하면 되는데 금액 내역 확인 여기 보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서 전체 금액을 제가 다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제가 여기에서 딱 얼마만 필요하다 라고 해서 적용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어, 내가 100만원만 필요해 라고 해가지고 입력을 해서 적용을 해주면 하루에 수수료가 딱 440원밖에 안 돼요 0.04%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가능한 거고 이렇게 했다가 제가 뭐 일주일 내또 갚거나 또 30일 동안 무제한이니까 이거를 또 갚아주게 되면은 정산을 100만원을 먼저 땡겨받고 내가 급한 자금 빨리 썼는데 어이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내는 수수료가 하나도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꿀 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자 이렇게 제가 정산 금액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인을 해보고 내가 원하는 금액까지 눌렀다면 신청하기만 누르면 이제 이 해당하는 부분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한데 자 누르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께 설명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이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대출이 아니라는 점 이것이 여러분들이 알아주실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이 대출이라고 한다면 서류들이 정말 많이 필요할 거예요 제가 이 K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이렇게 좀 알아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내줘야 되는 서류들도 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정상 계좌를 대출 계좌로 또 변경해야 되는 또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고요. 딱선정상의 신청을 딱 하고 정말 계약 체결이 딱 완료가 되고 나면은 10분 내로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돼요 하지만 처음 계약하시는 중이시라고 한다면 3시간 내에 계약서가 오기 때문에 계약서를 3시간 내에 사인해 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라도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영업시간 동안 온라인에서 신청을 해주셔야지 당일 지급을 또 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참고해주세요 영업시간은 어,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처음이시면 10시에서 제가 시 1시, 오후 1시까지 하시는 걸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조건 당일 지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제가 정산을 어떻게 받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고 여기에다가 제 은행을 넣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확인을 눌러줬더니 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영향이 없다. 그리고 신용조회에 동의하냐? 라는 문자 메시지가 온다고 하는데요.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신청 완료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절차 완료 후에 지급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있죠 자이 해당하는 부분이 쿠팡으로 지급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영상을 보셔도 되고 그리고 해당하는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시게 되면은 밑에 있으신 30초 추가 계정 안내를 조금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은 깔끔하게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이 다 됐으면 확인하였습니다 승인해 주시고 여기에서 계약중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계약중을 이제 해결이 되면은 빠르면 10분 내에 여러분들 돈을 통장으로 바로 입금 받아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청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신청이 완료가 된 다음에는 아직 계약 진행 중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시간 내에 3시간 내에 계약서가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도착할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도장을 찍어서 계약을 해주시고 정산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금액은 조정이 되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조정이 되니까 필요한 만큼만 받으시면 되고 지급 완료 까지는 일반적으로 당일 지급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하단에다가 제가 이미지 넣어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자금 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미리 신청을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정산으로 우리가 올라를 통해서 땡겨받은 이돈 언제 갚는가 자, 쇼핑몰의 정산일에 쇼핑몰 정산금만큼 자동이체로 출금해서 납부가 됩니다. 이때 선정산 받은 금액과 수수료 0.04% 하루당 0.04%가 일자별로 자동 계산이 돼서 출금이 됩니다. 출금이 된날 선정산 받는 금액에 출금된 원금이 차감이 되고 그 차감된 원금으로 다시 수수료가 1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정상대금을 입금받는 통장에 돈을 올라로 출금이 되기 전까지는 잔액을 꼭 유지해 주셔야 되는 걸 잊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해당하는 금액은 여러분들께서 완납할 때까지 분할해 가지고 정산이 되게 되는데 자동 출금 일자 또는 선정산의 금액을 상환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중간 정산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경우에는 셀러가 올라의 유선 또는 채팅 상담으로 중간상환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남은 원금을 기준으로 중간상환 일자까지 발생한 금액의 수수료를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건데 총 입금 금액은 원금과 수수료를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 금액만큼 여러분들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금을 받거나 또는 지급한 서비스를 통해서 중간상환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쉽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뭐 3일만 빌려서 썼다. 선정산 되는 금액을 뭐 3일 동안 100만원을 먼저 땡겨 썼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다시 통장에 넣어놓고 온라인 연락하셔가지고 어, 선정산으로 먼저 정산받은 그 금액을 통장에 넣어놨으니까 저희가 어, 이 해당하는 부분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온라 쪽에서 이제 출금을 해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처럼 지금 한번 따라오시면서 와 필요한 만큼의 돈을 한번 먼저 땡겨서 한번 받아 보시고 그러신 다음에 어 급한 불 끄셨다면 여러분들께서 다시 올라에다가그 돈을 돌려주시기만 해도 여러분들께서 음라 이렇게 쓰면 되겠구만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자금 회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셀러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올라 서비스를 알자마자 연락을 드려가지고 저희 셀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다 좀 혜택도 줄수 없겠냐라고 얘기해가지고 제 가입 코드로 여러분들이 가입하신다면 아까 5천원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혜택 받으실 수 있고 지금 이벤트도 하면서 30일간 수수료 면제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올라는 사실 다양한 정부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 우수한 스타트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금융사인 하나금융그룹과 협약 중이기도 하니까 믿고 이용하셔도 되겠고요. 정말 셀러들에게 도움이 되는 스타트업이 탄생한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서비스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다나쌤이 인증하고 추천하는 올라 특히 여러분들 쿠팡 판매자 분들에게 또는 소셜커머스의 딜을 운영하시는 판매자님들께 그리고 객단가가 높은 상품 판매하는 판매자님께 적극적으로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상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올라서비스 한번 이용해보시고 여기 댓글에 또 여러분들이 사용해보셨던 후기들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궁금한 사항들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어쌤의 영상 또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실 때또 돈이라는 게 사업할 때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자금 회전에 영려 없도록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을 덜어드리는 서비스 또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나쌤 김경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